뭔 소리야? 어? 어? <웃음> 어? <웃음> 있다! 어, 있어! 근데 왜 우리 옷이 싹 다. 투디야, 있어! 있어? 우리 해냈어? 버텼어? 어, 버텼어, 버텼어! 여기가 사실 커보이는데 섬이라가지고응 음, 맞아 여기서 일단 벗어나야되지않나 그 생각을 하고있어요 근데 본섬으로 가려면은 뗏목만들어서 가야겠네 여기서 레프트 시작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누가 우리거 빼가긴 했어 살려주긴 했는데 이거 구운 고기도 사라졌고 옷다 벗겨져있고 상한 고기도 가져갔고 그건 썩어서 아 그렇구나. 아, 아, 아. <웃음> 비오는 타이밍 좀 그래. 비오는 타이밍 좀 더럽네. 왜다? 땜목 했어. 근데 빗소리 기다렸다가. 꼭 데려가야 됩니까? 빗소리 우리 어디인지 발견했어? 어 아까 집 봤어요. 오게. 근데 가는 길에 랩터가 좀 많네. 랩터 많다고? 랩톱은 어떻게 확 길들여버려? 그 정도까지 돼? 하 우릴 뭘로 보고 지금 야쟤왜 나한테 뭐 던.. 야쟤왜 그래? 쟤왜 그래? 쟤왜 그래? 잡아야 됩니다 이 자식 이 자식 우리가 뭐 잘못했다 이럽니까? 빨리 도와줘 3 2 1, 1 1 1초 1초 1초 1초 됐다 됐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싸워 싸워 싸워, 싸워. 맞서 싸워 어 잠만 나 죽어 공룡 죽어. 빨리 배타고 뛰 그냥 안되겠다. 배타고 뛰어. 아, 에. 어. 배다. 저기 있다. 비소리. 저기 있다. 아.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먼저 가라. 드디어 먼저 가라. 야임마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인마. 아 야, 우리 나한테 오냐 너? 클라났 자두가자 미친놈 아니 어디가는데? <웃음> 안돼 돌아와랑카나 어 됐다 야, 됐어 됐어 쟤도 지금 진정을 했나봐 우리 오늘은 진짜 세월관이 하면 안 된다. 있에25 찍었어 레벨 어? 오어어어 어. 어? 어? 오어가오는 어? 어? 어? 뒤에 뭐처맞아요 뒤에 뒤에 뒤에 뒤에 으어어에어어어에 우와. 어, 포기함, 포기함 포기함 포기함 포기함. 아이고 엄마 힘들어서 살겠나? 네가 힘드다나 이거 <웃음> 몸도 없나? 으악! 힘들다 힘들다 잠깐, 잠깐, 힘들다 잠깐, 잠깐, 잠깐, 안, 빠르다, 안 빠르다 안 빠르다 안 빠르다. 어 저거 나 떨어져. 개 벌하라 벌하라 벌하라. 어쩔 수 없다 벌하라 바로 뒤에 지금 벙고리 있다. 어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비슬아 침대 만들어 줄게. 얼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런 구석지에다가 집금여진다고 집을? 아니, 여기다 하겠다는 게 아니고 아, 일단 임시 아, 침대. 그렇구나. 침대. 그래. 씨, 여기서 바로 을까바바로닫혀맞아 가지고 죽겠데 바로 그냥 밀려오는 파도에 라빠빠라빠. <웃음> <웃음> <웃음> 아, 그럼 저희 뭐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계획은 네가 짜야 돼. 제, 저.. 저요? <웃음> 그러면은 저 일단 집털 하나 찾고 응. 거기서부터 집을 쬐끔쬐끔 늘려가보도록 합시다 응. 얘들아 난 이쪽이 좋을 것 같아 거기서 집을 짓자고요? 일단 짧게 짓고 철제까지 가보는거 어때 여기서? 그럽니다 갑시다 야 근데 아그 화질 최상으로 하니까 진짜 할만하긴 하다 어? 누가 들어왔어 에? 누구 들어왔어? 한국인이야 어떻게 알아요? 불고기 아이디가 불고기였어 어? 아 설마 방플? 어? 아니면은 진짜 영입? 영입.. 어? 영입? 아 왜냐면은 인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사실 맞잖아 맞죠 맞죠 응 음. 그냥 왔을때 한번 영입해보자 무당님한테 집 좌표 추천받았습니다 어? 그래요? 예고가 나 눈부셔. 아침햇살. 야너 본다. 아아아안 부셔. 부셔 죽게게게게 다이 다이 다이 다이. 다이 다이가 아닌데? 난 다이 다이. 비소리 비소리 소리안 돼.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아나아나아나아나나나나나나아아아아아 우리들의 첫 전쟁이야! 키스마 엥 두가자 야 잠자리가 공격이 잘안 들어가는데 오케이 마지막 마지막 잠자리 다 죽였어 다 죽였어 제 뭐냐 콤퍼 제 싸워야 될것 같은데 때릴 것 같은데 안 때리네요. 때리면 우르르 몰려와서 아 볼라를 나면 띄치만 예. 뭐고? 와이런데 뭐고? 야 트로우돈 이제 지랩 왔다! 랩토 왔다! 랩토 왔다! 팔아 죽는다! 랩토왔 누가 쳤는데 이거! 왓 쳤는데! 가니 저기 우리 아들 안 죽었지? 방 <갔다 왔다, 진짜>. 어우 공략 성공. 게라진 버려라. 그니까 왜 그걸 건드려가지고 제가 먼저 선방 치는거 왜 쳤는데 그니까 제가 친걸 와부로 <웃음> 보는데테리지는 <웃음> 아. 무섭지 이 자식들아 그래 물렀거라테리진도도 선방 치지 않습니까 <웃음> 우리가 제일 무서워해야 됐네 <웃음> 진짜네 말하기 무섭네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아, 현실 된다. 오케이 맞지? 근데 우리 진짜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직 안될것 같아. 드디야 그렇지? 어, 포기할까? 어, 어, 좀, 포기하자. 좀 나중에 할까? 어 포기하자. 우리 여기 집 해놓은 데서 뭐 철제 갑옷도 입고 뭐테리지노도 얻고 뭐그 다음에 들어가자. 야 그리고 방송 보고 찾아온 사람들 빨리 온나. 힘들다. 빨리 와라. 빨리 좀온나 빨리 제대로 해라 좀. 어딨어 아, 깄다 와우. 와, 사면서똥 싸는 까지 완벽하고. <웃음> 아주 추잡하고만. 어. 카드 60개나 나왔어. 대박. 60개나 나왔다고 좋아하는 거 봐. 진짜 무슨 원진 된거 같잖아. 카드. <목소리> <60개. 수업> <맞다>. <목소리>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60개나 <목소리> 나왔어. 이게 뭐 뭐지? <problème> 자 저희 그럼 이제 목표 이제 있어 알파 되기 좋습니다 정말 이 불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바로 알파가 되어보자 줄여서 도드위어 볼추 이나간 두 형님 밀어드리기 쉽다 아하 하지마라 기절수치! 기절수치! 기절! 수치, <웃음> 미친 <웃음> 미친 나! 어 누구? 왜? 누구 이거? 누구 이거? 왜왜왜왜 왜? 얘눈얘 눈물 거 이거야? 어 왔다 어, 왔다. 얘 이름 인간이니? 아 불고기 불고기. 아까 맨 처음에. 와우 얘 등치 등발 보소. <웃음> 살발하다 살발해. 살발하다. 어. 우리 부족 전체가 한번 트리케라톱스 노려가지고 한번 해보자. 눕혀보자. 넌또 누구? 뭐야, 또 누구 왔어? 어? 뭐야? 누구니? 가만있어 봐, 가만있어 봐. 인간! 일어나라! 아, 일어나라. 랩터... 아, 랩터다, 아, 랩터 어디, 어디, 우리 집에? 타고. 우리 집에? 타고. 야, 야, 야, 살아. 쟤, 쟤, 쟤, 쟤, 파란, 파란! 바라무나 안 가나 안돼 안돼 왜왜 제가 야, 도망가냐 왜 아니 이제 집 그래 우리 집으로 가 됐어 아아야 아, 내가 잡힌 거야 이거 뭐야 야아왜 꼈어 야 공룡이 끼는 건 뭐야 아 잡았다 어, 빨리 빨리 때려 빨리 때려 얘 그래도 많이 비전 하지 않았을까 거의 많이 했을 거 같긴 한데 아. 어, 왜 도망쳐 야 도망친다 아 소미가 없어. 어 미안하다 오진아. 어 뺐다 뺐다. 됐어 잡았어 잡았어. 됐다 됐다 됐다. 오였다. 아 좋다 좋다 좋다. 어? 야 우리 집 앞에 트리케가 기절 수치가 차 있다는데? 아 하고 있다 야야야. 이건 가야 돼. 트리키 아몇 몸으로 잤겠다고. 야 이건 해야 돼 이건 해야 돼 이건 해야 돼. 이렇게 도전. 아나 집에 침대 엄청 많이 했는데 벌써 침대가 없네. 나 만드는 도중 나 만든 도중이었네? 도망간다!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아, 한잔 할수 있어. <웃음> 야 이거 진짜 원시부족이다. <웃음> 야, <웃음> 야 이거 진짜 리얼 원시부족. <웃음> 됐다. 후! 선단이 녀석. 야 그러면은 어디 보자. 랩터 한 장이랑 트리키 한 장을 동시에 해야겠는데. 경사다 경사! 맛임나. 야 이거 부족원 많아지자마자 이거 엄청난데? 어 됐다! 나이스! 레프터. 어, 미친! 잠깐만 더아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집은 쥐뿔도 없이 <웃음> 공룡 만들어놨어 얘들아 아 큰일났네 저한테 좋은 생각 있습니다 어 어떻게? 일단 트릭캠만딱 잡고 어. 어차피 어 부족원들이 늘었지 않습니까? 어? 우리가 잘 떼주겠지 하이씨 <웃음> <웃음> 그..그래? 그래 아크한사람들 그래, 어? 원래 그래 그게 아크야 그게 <웃음> 아.. 아 그게.. 아 그게 아크야? 죽자니 고복을 가보아 아일러뷰 아일러뷰 아일러뷰 아까 있던 애야 채팅창에 어? 우리 시청자면은 앉았다 일어났다 두번 <웃음> 아아 아, 그래? 야 한번 야 애들아 모여 볼까? 와내멤인데 여기 한명 좋았다. 여러분 레전드 화면 아니에요 이거 지금? 잠깐만 스윽 어. 해보고 올게 저거 슥. 좋습니다 형님. 끝났다. 끝났다. 야 일단 이렇게 해놔야겠다 그지? 숨길 방법도 없고. <티스피드> <시� story>